지친 것 같아 계속 머물기에 네가 떠나간 곳을 홀로 지키기에 우리 함께한 시간 속에 남겨진 기억 이젠 지우고 싶어 잊혀질 꿈처럼 파래진 필름처럼 y o h u 할것 같아 모두 사라져도 네가 스며든 곳을 계속 닦아내도 네가 떠나 갈그 시간 속에 남겨진 나를 이젠 지우고 싶어 지난 어제처럼 파래진 사진처럼 아득해진 이름처럼 모든 걸 잊어가면 되겠지 부서진 모래처럼